네 hey,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버 마이크 살채이도우님이 만드신 알패벳 괴물 영상이 요즘에 핫해가지고 멤버들이랑 같이 볼까 합니다 자 바로 한번 보실까요? 좋아요 에이 에이 비비비시시 뭐지? 어! 에프가 어, 와! 알파벳 친구들을 괴롭히는데? 자 여기는 f 가 사는 동굴이래 오뭐 저런데 살아? 그니까 오 뭐야? 오! 니가! 집! 불쌍해! 이를 어, <웃음> 납치했어 f... 아 <웃음> 무슨 소리야 지다 지 늑대 어 지를 밟아버렸어. 어? 화났다 A. 화났다. 지 지가 친구들을 부르는 것 같은데. 오 C A B. 그랬더니 택시가 됐잖아 택시를 타고 F를 쫓아가는데요. 애플 어, 뛰는 거 봐. F, F 왜 이렇게 빨라? <웃음> 섹시 빨라 어? h 는왜 유령이야? 어, 숨었어 어, 어? H 이 코, 방귀 는데 어, 아이다, 아이귀아이네 어? <웃음> 어? J. J. J. 죽었는데? J. J. J. J. J. J. J. J. J. J. J. J. 이상해 야 K는 나비인가봐 어 뭐야 응? K랑 I를 합체시켰는데? 하늘을 날았어요 오 어? 설마 왜? 헐 반짝반짝 저 택시를 부셔일깐가봐 아 에. 아 L 어? L 뭐야? 뭐야 변신한다 L <웃음> 뭐야? L 슈퍼히어로야? 하하 징그러 하하 어 뭐야? 에임. 엠. 정신. 엠. 엠. <웃음> 엠. 오, 와 아. 근육맨 됐어. 오! 와멋있다 엔. 에 아, 얘네가 다 슈퍼유로 파워를 가졌나 본데? 음. 알파벳들이? 어. 음. 엔. 아. 머리가 서 이상 뭐야? <웃음> <웃음> 놀리고 갔나봐. 어? 오, 오, 어? L M, N, O, P? 어, 어 세일로문들의 약자들이네. 에, F가 약간 지루해하는데? 아, F가 지금 변신하는 거 기다리고 있다. 아 변신 언제 끝나? <웃음> 원래 변신할 때 기다려주는 건궁룰이지 <웃음> 오, 오가 한대 때려 간다. <웃음> <웃음> 피? 뭐야? 어, 어? 피? 피, 피 귀엽다 음. 에어팟 모양이야 음. 피가 음. 최고의 미인인가봐 어? 피도 변신해? <웃음> <웃음> 오~~~ 변신했어 L M N 피 오, 이제 전투하는건가? 어? Q네? 요~~ <웃음> Q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 어 뭐야? N의 어, 보석이 아니야? 사라졌어. 음...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저 보석이 없으면 변신을 못하나봐. 음... 음. 그리고 한편 F의 동굴. 예. 오! 아, 가 갇혔다. 야 F가 저 아까 N의 그 보석을 어. 훔쳤는데? 예. 뭐지? 뭘 어, 어? 받았어? 아 그런 게 아니고 예. 너는 두고 간다는 거지. 너는 보석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 싸우러 갈게. 넌 여기 있어! 이러고 간것 같아. 와. 어, 전신을 푼 다음에, 어! 맵! 맵! 지도! 어, 같이 합체했어. 우와. 맵이 됐고, 아, F의 위치를 볼수 있네, 맵으로. 오. 어? <웃음> 왜 자꾸 두고 가는 거야? <웃음> 어, 뭔가 Q가 계속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 어? 엔더 씨다 얻어먹었어. 뭐야? 응. 이제 알팩의 친구들을 괴롭히지 말지 하면서 왔어 이제 싸운다 어? 아까 그 N의 보석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 어? 그고 보석을 어, 탕 탔는데? 아 점점 광해져어떻게 이러면 능력을 다 흡수하는 거야? 검은 수염이야 검은 수염 난 들어가 있어 티티 <웃음> 어디지? 했더니 그 바로 앞임 <웃음> 엄청 무섭네? 이거? M 또 변신한다 나의 슈퍼 파워로 너를 없애주지 오. 에이... 오, 바로 흡수! 어? 그 엉덩이로 나옴 어, 보석도 뺏겼다 어, 보석도 뺏겼어 하지만 피, 피! 유일한 희망은 피 너야! 오피 엄청 빠름! 오오 어? 하지만 레드 파워로? 오! 레이저? 어! 오, 한방 맞았어! 피가! 부었다어 F 엄청 센데 느려지는데? 아저 스톤이 저거 그거 아니야? 인피니티 스톤 같은 아, 거. 아 그런가 보다. 지금 F가 N을 찾고 있는 것 같아. 근데 C가 엉덩이를 물었어. 물었다. F 화남. 안 돼. 너어 저거 깼어. 어떡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갈기 갈기 찢겼어. 안 돼. 그리고 그리고. 피를 들고 납치했어. 피를. 이제 보석의 힘이 없어. 아, 다 찍혔다. 다 찍혔다. 씨가 죽었어. 어, 아니네. 아니네. 에프가 타노스네. 어? 유. 유? 유 뭐지? 유. 유? 유? 어! 건? 총. 총? 어? 빅토리 어, 뭐야? 알프가 v 로 괴롭히고 있어 하지만! 건으로 변신했지? 이 녀석 한발 맞아라! 오! 범프했어 어, 찢겼다 이렇게 알파벳 마을에는 평화가 음? 오는 건가? 히... 어! 오! 헉? 피가 맞았어! 하지만 피였어! 음, 음. 어떡해 아 안돼 눈물 없이 볼수 없구만 지가 아, 화났어 복부거야오 <놀람> 어. 피를 먹고 있어 풍선함처럼 불었어 W 오. 이 녀석 좀 세보이는데? 뭐지? 이게 뭐지? 어? 아 지금 u l 악몽을 꾸는 n 같아 그치? 뭔가.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구치 그치? 그 F였어! 악몽꿨네어 졸음운전했네 아.. 졸음운전했구나 아, 위험한데.. 어? 왔다! F의 동굴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Q가 계속 따라하고 있어 친구들을 q 좀 데려가 불쌍해 Q가 무슨 하고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 오 뭐야? 동굴로 뛰어갈수 멋있다 <웃음> 오 X의 그.. 슈퍼파워 <웃음> 슈퍼파워는 분신술이었어? <웃음> F가 당황하 당황하죠? 어 뭐야? 어 보석을 돌려주나? 보석을 내려놨는데? 어 잠깐만 이거 그거네! 아 계급장 떼고 <웃음> 자 <웃음> 어, 그치? 능력 없이 남자답게 싸우자 이런 것 같은데? <웃음> 과연? 어, 어? <웃음> 안돼! 야 보석 또 뺏겼어! 야다 뺏겨! <웃음> 왜 이렇게 <웃음> 와이 와이 <웃음> <웃음> 뭐야 분신 S도 납치했네 응? <웃음> 보석이 입구에 흘려져 있는데 마치 유인하는 것 같지 않아? 어, 저거 미끼 같아. 어 미끼야 미끼. 어 아무래도 이 동굴에 F의 분신술이 붙어 있는 것 같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 어? 보석 하나 먹었어 오 어? 어, 어? 하나씩 사라지는데? 어, 뭐야? 잡아먹히고 <웃음> 있는데? 어? 뭐야? 어? 앤이 지금 보석을 하나씩 다 수집하고 있어요? 파워를 얻고 있어? 하지만 뒤에 F의 이빨이 어? 뭐지? F잖아 응? 응? Yeah. 뭐야? C B 아 복수를 하겠다고? 내 친구들의 복수! 사하지 않겠어! 고속의 <목소리> 파워를 얻어서 구육도 생기구. <웃음> 머리카락도 생기구. 야, 레인보우 머리카락. 야, 멋있다. <웃음> <한정치>. 오! 레인보우 빔. <웃음> 오! 오! F의 검은 피. 와, 친구들의 복수를 뭐. 했어. 모두가 지켜보고 있어. 오! <웃음> F 당했어, 진짜. 그리고 납치된 친구들을 볼까? 납치된 친구들이 있는데 뭐야? F-R-I-E-D-S 트렌드! 아... 트렌드란 친구? 뜻인데? 친구! 친구를 만들려고 했던 걸까? 뭐지? 어? 큐가 왔다! 큐가 왔다! 아까 걔도... 뭐 말해줄 무슨 말해줄 것 같아 무슨 말을 하고 싶었잖아 어? 물음표? 뭐지? <목소리> 어? 렸을 때? 소문자다 엔드 응. 그... 아, 이 소문자가 악이라는 뜻이래 얘네들이 어렸을 때 모습 소문자 옛날에 친구.. 친구. 아옛날에 아, 친구였네 친구네. 어렸을 때는 어 뭐, 뭐야? 근데.. 무슨 일이 있었나봐 애라고 오가 갑자기 막 총을 맞았나? 그리고 애를 맞췄어 괴롭혔어 애를 이쬐끄한게 까불고 있어 하면서 괴롭혔어 근데 프가 괜찮아 이 녀석들이 내 친구를 괴롭혀? 안 되겠다 혼내줘야겠다 해가지고 파트! 방귀를 만들어가지고 l 이 방귀를 낀 것처럼 만들었어 그래서 친구들이 어 친구들이 이제 막 놀려 어 방귀쟁이래요 이러면서 근데 F랑 애닝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 그때 F가 맞았어 한대 맞았어 그랬더니 F의 눈물이 아까 그 보석이었어 아. 그리고 L이 밀쳐가지고 그 모양을 프릭이라고 하거든 프릭? F가 욕을 하게끔 만든 거야 프릭이 되게 나쁜 말이거든? 오해가 아, 된거 그래서 거구나. 오해가 된거야 친구들한테 너왜 욕해 하면서 너 당장 가 해가지고 이빨도 깨지고 그래서 날카로웠던거야 이빨이 오, 불쌍해 그래서 얘네들은 오해를 받고 F는 왕따가 됐어 F는 N을 끝까지 도와줬는데 N, N도 믿지 않아 그래서 이 눈물 이 마지막 이 물음표 눈물을 떨구고 이 파워를 다 떨구고 저 동굴로 도망가게 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 눈물로 힘을 얻게 된 거지 한 명씩 슈퍼 파워를 얻게 됐어 이 물음표는 Q가 먹게 된 거고 모든 진실이 이구슬에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이 Q만 진실을 알게 된 거야 미래를 본게 아니야? 미래를... 어 그치 진, 완전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어 Q는 알려주려고 했는데 너무 느린 거네 그렇지 Q가 멍네. 계속 알려주려고 했는데 너무 느려 <웃음> 너무 느려서 아무도 틀어주지 아, 않았어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옆에 Q가 먹어서 그래서 F는 아유 불쌍해라 동굴에서 혼자 살게 된 거야 안쓰러워라 왜 둘이다 헐 N도 약간 마음 아파하네. F. 그리고 F가 커서, 이제 증오하게 된 거지. 음... 아, Z가 약간 지구 같은 건가? 어, 그런가 봐. 저기, 지구강 봐. 그런가 봐. 난 몰랐는데, 그러, 그러네? 자, 어쨌든, 이렇게, 영상이 끝났어. 우와, 와. 재밌다. 음. 재밌지? 재밌다. 음. 어, 이거는 어떤 유튜버분이 만드셨는데, 지금 완전 유행이라고. 오. 엄청 재밌지? 자, 어쨌든, 이렇게 멤버들과 오늘 재밌는 영상, 알파벳 괴물 영상 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